제가 신상 발언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패스출액 상정가결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저항은 형법상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 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심상발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자, 저좀 합시다.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좀 질의합시다. 예, 공공수사부장님. 패스트랙당시 충돌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부장님께서 대답하시기 굉장히 쉬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이사회 구성원 중인 이사 한 명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또 자격이 뭐 적법하게 부여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그 이사를 감금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 못 들어오도록? 네, 뭐 주주총회가 예상돼 있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주주 중에 한 명이 적법한 주주인지 의심된다. 그럼 그 주주를 감금할 수 있나요? 의얘기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의 구성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 사건 특히 그 당시에 체위의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위, 행위태형보다는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런 점 참고하셔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